유진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준 덕분에 그래서 할수 있었죠 사실 저은 얘기에 몰두하고 있는 게 시청자분한테 보이는구나 사실 상해하네 나지금 예쁠 화이오 있어 맞아 너무 예뻐 좋아 좋아 <놀람> 자 여러분 들 저희는 오늘 <놀람> 어떤 주제로 이렇게 등장 하게 됐냐면요 몰라요 저저할말 있어요 어? 뭐요? 네? 임신했어요? <놀람> 비슷했어요 괜찮아요? 어?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드디어 밝키다는 거야. 연애합니다 여러분. 아니 유진이가 리플에서 그렇게 발히고 싶다고 했어요. 아, 아 너무 답답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다 제가 이제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그 고양이 영상 올리려고 러면나같지자 발이 자꾸 보여가지고 어이 올 영상도? 일상을 공개하려 그러면 내 일상에도 자꾸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인스타에도 업로드하는 것도 제한이 되고 뭔가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같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멤버들도 다 알고 있었고요. 네. 어 근데 왜 저, 저를, 저를 보시죠? 아저 저는 어떤애고요? 아 저는 어, 이상하게 익숙해요. 왜냐면은 어, 유진이와 파트너가 된 이후로부터 유진이가 남자친구가 없었던 요이한번더없니다 자라라. 그래서저희도 최고의 비즈니스 커플이랍니다. 이건 좀 충격이 크겠는데요? 아, 무 소리야! 한참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없었잖아요. 아, 한달갑니다한달한 달! 한 달. <웃음> 딱한달갑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억울 한번 끌어볼까요? 네. 저희 가운데 앉아가지고 유진즙구은 죽었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상주에서 불어낼 것 같잖아요. 아하하하이하하하서아요 이렇게 하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 연애합니다! 그럼 어떻가 그, 뭔가, 뭔가! 사실 상혜연 <웃음> 아니 여기서 불쌍해 <웃음> <있잖아. 웃음> <상여인의 웃음>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며칠 사귀었어요? 5년 전에 1년 넘게 사귀었던 남자친구고요. 지금 6개월 넘었어요. 어. 그러면 합쳐서 한 2년 됐다고 볼수 있죠. 그럼 지금 사귀시는 분은 몇 살이에요? 저는 동갑이에요. 야아 제가 원래 동갑을 다시는 사귀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그 친구 때문이었는데 어쩌다 그냥 그친구랑 다시 사귀게 됐네요. 확실히 어 <웃음> 사람 이름 모르는 거라니까 그래! 사람은 돌아오는 거야! <웃음> <웃음> 근데 그거 아세요 헤어졌다다사는플은 97% 똑해 근데, 이거, 해야 된다 근데 저는 5년 텀이 있어 <웃음> 그래요? 뭐죠? <웃음> <웃음> 누군지도 밝 건가요? 상관없어요 저는. 아 그러면은 옷이 없다 이미 벌써 물어보시던데요? 남같 아... 스케줄을? <웃음> 아 진짜? <웃음> 네 <웃음> 이 사실은 남자 친구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i 야, 오늘 가서 너랑 생 w i l 고 온다? 쉬이. 그래, 알았 l 음. 저희도 이제 그분들 l 다 알잖아요. 그렇죠. s 랑 같이 틱톡 찍고 있는 친구예요. 맞아요. 그... 상혁이. 상현이에요. 상현. I 상현. <웃음> 상현. <웃음> <이> 좀 i l l 아니 내가 생각했어 상현이 상현이 상현이 아니 근데 다들 널 걱정하고 있을 것 같아 시청자분들 아집 댓글 내려온 거? 정우는 유진에게 마음이 있어 어... 이런 걸로? 사실 그 댓글 보면은 유진은 정우에게 마음이 있다. 응. 근거 정우 많았거든요. 아 내가 진짜 촬영할 때 정우에게 몰떠하고 있는 게 시청자분들한테 보이는구나. 아 솔직히 말해 게임이요? 정우 오빠 좋아했었잖아. 좋아했진 않았어요. 그래요? 관심이. 아까 처음에 리플을 처음에 들었을 때 나랑 준호 헤어지고 들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아 어. 리플 촬영을 한다고 찾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채널에 출연하나 맞아. 이렇게 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달래주고 해서 정훈이한테 좋은 모습, 호감이 갔지만 아! 이 사람은 나랑 그 성향 자체가 다르구나. 친구다! 해서 응. 친구로 바로 탕탕 박아버리고 응. 그래서 그래, 지금 우와. 좋은 동료로 나 맞아 맞아. 너무 네.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진짜 훨씬... 어어 어. 지금은 유진제 꿈이 없었을 수도 있다 맞아 어. 처음에 호감은 갖췄죠 저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같이 촬영하다 보니까 서로한테 실망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맞아 맞아 <웃음> 그러면서 건틱이가 오 시작합니다 아맞 이게 유진제 꿈에 그때 막 얼굴도 보고 싫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때 영둥이 들어왔을 때아저 영둥이랑 같이 나겠다 아, 파트 바꿔달라고 했는데 선배님이. 아, 진짜로? 어, 한 번만 더 참고해봐라. 아, 진짜로? 어, 어 그래서 참고했는데 너무 잘 맞는 아맞아 뭔가 맞아, 그러니까 맞아. 내려놓으니까 아. 이제 정훈이가 이제 나한테 배려하는 것도 보여지고 음. 지금까지 한번의번뜩이 없이 왔었어. 맞아요, 맞아요. 저신하이 있었구나? 어, 있었어, 있었어. 나는 요믿어요 저요? 어, 없었어요. 나 마트에 공부하고 싶은 적 있었다. 그어요 아, <웃음> 이건 진짜 <웃음> 야, 야, 양정은 배 배방울 끼고 싶었다? 아우 아, 그냥. <웃음>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솔직히 제일 유구옵을 밀었던 사람이에요. 솔직히. 맞아 맞아 맞아. 아, 약간 억결이었거든요 어, 맞아. 맞아. <웃음> 실제로 제가 남자친구 생기면 이제 정훈이 다음에 우리한테 얘기했는데 놀라서 두저앉아가지고 음... 그 유구옵 안돼 막 이랬어요. <웃음> <웃음> 아 약간 이제 현생에서 갑자기 유구옵이 스며들어가서정훈이 아, <웃음> <정우> 아. 오빠는? 이랬다니까요 <웃음> 아, 맞아 맞아. 어. <웃음> 결혼 계획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결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른 한나오세요? 예, 서른에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10월이니까 사실상 거의 2년 남았어요. 그렇죠, 한 2년이죠, 이거. 음. 하면은 진짜 빨리 해버려야겠다라는 거 생각하는 스타일이라, 나 음. 진짜 서른 살에 그냥 조져버릴 거. 내년에 해. <웃음> 아니 니까 <웃음> 당신 서른에 결혼하려면 당장 내년에 <웃음> 결혼 준비 시작해야 아, 돼. 아저 결혼식 결혼식 안할안할때 네? 응. 아 결혼식은 너희 두만 하는 게 아니야. 부모님만 길대하는 거기 때문에 어. 어차피 하게 될 걸. 아 근데 결혼식 하면 나 강원도에 그만이야. 아 어, 그게 왜 그게.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나너무거 아니야? 가가지고 나나 올듯 나 올듯. 나좀 <웃음> 묘할 거 같긴 해. 제일 오래 본 여자거든요 제 주변에서. 그래서 가좀 묘할 거 같긴 해. 어? 저 질문이 있어요. 네. 상현 님께서 네. 질투 안 하시나요? 아 상현 이가 어... 질투가 좀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제가 진짜 절 구속하고 뭐 이렇게 건드리는 걸 싫어해요. 음. 그래서 리플 영상을 안 봐요. 음. 그래서 그냥 제가 말해도요. 음. 오늘 영두랑 호캉스 가가지고 같이 뭐 뜨끗한 욕조에서 수영복 입고 반신욕 했다. 음. 뭐 이런 거만 음. <웃음> 알려주고 든든하게 <디디노이> 그냥... <웃음> <웃음> 나, 나 궁금한 거 있어. 저는 어. 상현 님한테 없어? 저요? 저거 없어요. 다들 난 싫어하던데? 왜 <웃음> 아 그래? 그래? 인간적으로 그래. 싫은 어거 아니잖아. 그냥, 아, 그러 그러니까 어. 연애 상대로서. 아, 아, <웃음> 아, 아, 네. <웃음> 어, 어, 마마는 이제 리플에서 이사기도 하 하고. 그래. 가지 그렇다 힘들지. 근데 권력을 주고 싶으면 만날 수도 있는. 어, 권력을 주고 <웃음> 야망 에는 여자가 없어. 야망 에는 여자는 없는데. 나랑 사적으로 만난 사람 이 없는데. 어?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들으면 좀 놀랄 수 있어요. 저랑 유진이랑 사적으로 1대1 만난 적있죠단한 번도 어 없어. 밖에서 만난 적단한 번도 없어 그것도 신기해. 어. 어. 신기하네. 어. 오히려 뭐 미도라는 소리지. 맞아. 나도 영웅이랑좀 있는데 그치? 어. 진짜? 어, 근데, 근데 애초에 촬영이 좀 되게 겸사겸사 느낌인 거 네. 같아요. 촬영한 경뭐 만나서 맞아,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라고. 공개연애 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안내 의견 있었나요? 제가 제일 먼저 선비님한테 말했거든요? 제일 초반에 입플들어왔을 때는 연애 공개한다 뭐 이런 거 진짜 개 싫어요. 맞아 맞아. 근데 갑자기 이번에 얘기하니까 뭐해 이러는 거예요? 그건 제 입김이 좀섰어요아그냥 공개하라고 하라고. 왜죠? 왜죠? 솔직히 얘기하면 공개연애 하는 게안 좋죠. 그렇죠안 좋긴 한데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음. 것들이 있잖아요 음. 뭐 커플 유튜브도 하고 싶고 음. 뭐 일상을 다 공개하고 싶다 할건 음. 음. 해봐 음. 그죠그죠 아. 둘이만의 영상들을 찍고 올리고 할 뻔하게 음. 할수 있죠 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아 근데 그렇게 영상 열심히 올릴 건 아니고요 아, 한테 아, 한다면서 음. 네. 나한테 한다면서 세전 아, 지금 계획도 짜야 되고 아, 저, 아 진짜 근데, 근데 10월달에 정말 바빠서 지금 영상 찍을 시간도 없고 아니 썰다딱 풀어 진짜 그대로 풀어 우리한얘기했던 거죠? 근데 그럼 다 여기일텐데 사실 리플에 나와서 전 남친 얘기할 때 이렇게 잡고 다 거의 사연이었어. 근데 <웃음> 지금은 예쁘게 사연이었어. 맞아. 너무 예뻐. 언니가 음식 씨는 많이 늘었어요. 아 진짜? 아, 맞아저 어제 저 어제 남자친구 출근한다고 도시락 썼죠. 우와. 표정표 말이 안 됐습니다. <웃음> 저는 이번에 유진이 집 가서 놀랬던 게 오. 원래 평소에 맨날 라면 스프 이런 거 먹던 애가 음. 이번에 갑자기 저녁을 먹겠다고 한참 준비를 하면서 고기를 구워먹는 거예요. 나도 주저앉을 까실 거 있었어. 아, 내가 싸를 수 있겠다는 걸또 감동했어. <웃음> 네 이렇게 된다니까 항 변화합니다. 이러면 되게 긍정적인 연애죠. 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음. 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저 말고 다른 리플 여러분들이 다 같이 다 공개해가지고 부부 동반에 콘텐츠 찍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싹다 헤어져 싹다 말할까고? <웃음> 근데 한명 헤어지면 다 헤어져야 돼. 싹다 영둥이 이러면 아 누구 누구 전남친? 어. 그거를 얘기면아 영둥이 전남친? 아 전남친? 아 전남친 이런뭐왜 그래요? 왜? 네? 말 안... <웃음> 뭐. <웃음> 나 축하해. 이야, 잘 공개. 유튜브 결혼식도 공개되는 거요 수다갑니다. 오래 사귀다 들어내. 여러분 제 결혼식 날 초대할게요 여러분들을 유튜브 라이브로. 오, 오. 좋다, 진짜 좋다. 그 누구, 안녕. 안녕